한부모가정사랑의 황우수 회장입니다. 저는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뭐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0%인 450만 명에 이릅니다. 한부모가정이 발생하면 심리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의 문제, 또 경제적인 불기 사회적인 풍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한부모가정정책은 급여 중심이어서 한부모가정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전달체계인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현재 민간단체와 몇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정국에 설치돼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에 설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